안녕하세요. 네모 꼬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창작팽이 퍼플라이트를 접어 볼 거예요. 색 종이는 보라색 두 장, 갈색 한 장입니다. 프림 말고 코어부터 먼저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자,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이때 펴지 않고요. 이 면이 아까 접었던 가운데 주름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음에 뒤집어서 이 부분과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음에 펴서 또, 뒤집어 주세요. 또, 반대로 접어서, 아까 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, 이렇게 접어 주세요. 뒤집어서 똑같이 접고 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으면은 포어가 완성입니다. 다음에 그립을 접겠습니다. 우선 그립에 갈색이 나오도록 해야 하니까 갈색을 뒤로 놔주겠습니다. 다음에 대각선으로 두번 접어주세요. 다음에, 네 꼭지점이, 가운데로 오도록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 또내 곡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. 한번 반으로 두번 접어줍니다.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되습니다 대각선으로 두번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므려 주면은 그립이 완성입니다. 다음에 프레임을 접겠습니다. 프레임은 이 보라색 부분이 뒤로 가도록 해서 네모로 두번 접어주세요. 다음에 이 양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다음에 펴서. 돌려서 또 양면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펴서 이쪽 선이 이 가운데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이선 부분이 이 가운데와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면이 이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돌려서 이 면이 이쪽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, 이렇게 접었으면 은 자, 이렇게 접었으면 은 여기에서 이 면이 여기 하나 이두 번째 부분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제 다음 이것을 한번 내타 오물이 겁니다. 자 여기.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안쪽까지 접고 이렇게 접어서 돌리고 이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은 한쪽 부분은 완성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부분도 똑같이 접어서 만들고 이쪽은 건너 뛰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해서 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벌려 접어주세요. 눌러 접고 이 면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다 펴주세요. 다음에 이것을 바깥으로 뒤집을건데 이렇게 벌려서 이 부분을 밖으로 선 그대로 접어주세요. 모양은 이렇게 합니다. 자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그 다음 이 안에다가 코어를 끼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벌려 접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 양면이 가운데의 면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오므려주면 은 토끼기 접기입니다. 이렇게 토끼기 접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도 똑같이 토끼귀 접기를 해주세요. 다음에 이 안에다가 그립을 끼워 넣어주세요. 다음 이 부분 이변 이변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도 똑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고 적당한 만큼. 밖으로 접어주세요. 저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하여 접어줍니다. 자 이렇게 퓨우~~서 이 부분을 좀 올려주면은 퍼플라이트가 완성입니다